좋아요와 구독 <웃음> 아! 오목미션! 설명을 한번 하자면 1킬 할 때마다 흑돌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둑이지 바둑인데 다섯 줄을 하면은 되는데 어 엄청 쉬워 그냥 내가 연속으로 5킬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막준마무 미션이에요 근데 보통 자석 5킬 하기 전에 죽더라 <웃음> 1킬 무조건 하고 시작해 렉 걸린다 바로바로 바로 놔야 재밌지 c e s des En point 저 플러그를 안쓰기로 했어 장난입니다 이절단 <웃음> 안죽지 뒤도 있나? 한참 먼저 삼참 여기 있다 아이스 <웃음> 거 짜고 거짜불수 없이 커지는 거 아니야? 고인물들 나뭐 하냐? 없어? 와, 에사. 올라가야겠는데, 그렇지? 낡아 <웃음> 아 낡았어 갑자기 큰일 <웃음> 아 너무 무서워 아, 이 전팔이 안 좋은 척 있어가지고 옛사람데안 가보려고 쟤하고 저러고 있냐 진짜 이 바보 같은 자식 나 있어 고마워 나의 소중한 일킬 대해서 고마워, 1킬 대하셔서 고마워. 이거 어디 놓지 에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무상 해제하고 엎드려 <웃음> 이거 이거 또킬 돼요? <웃음> 아, 이거 뭐 미안한데. 이거도 먹어도 돼요? 튕겼나봐. 뒤에도 올 텐데, 그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망한 거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기있다. 찾았다. 아직 저기있는데? 머리. 뭐하냐? 거기서 언제 건진데? 바보. 얘에 나무로 맞추면 맞추지 않을까? 하나, 둘 뒤에 나무로 맞추면 튕겨서 앞으로 <목소리> 맞서겠다 하나, 둘를 아, 아 경벅사했어 경벅사했어 아이고 이씨 아까워 내일킥내일킥 경벅사했어 토끼 기 3초기 MK 이건 써야해 풀렸나? 두자 아얘 길리던데 길리랑 안 싸우고 싶은데 저기, 저기 자. 여기는 아무도 없다는 건데 쟤까지 그렇지 여기 아무도 없어 아까 길리가 있던데잖아 여기 여기서부터 길리 사이까지 아무도 없는 것같 막내 오빠님 하이 마카마카 우와 그러자 멋있다 그그 <웃음> 그 길리가 그러자 같아 이번이 16번을 AK로 그러자 하나? AK 하나? 나 하나? 쟤는 내 발소리 여기 자기가 여기 있었다가 갔기 때문에 여기 없을 거라 생각할 거야 두 명은 찾았어 AK가 이쪽으로 올것 같진 않거든 마지막 한 명이 집에 있나 길리 안올 건가 진리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있죠? 온다.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일자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로 자라서. 제라 총소리를 알려줬지만 두줄 성공! 오목 두줄 성공! 탑3에 오목... 돌더버리기두줄 <웃음> 성공! 젖선네 <웃음> 깜짝이야 와 이걸 잡네 나스 홀리 아아 치푸르타 때 내가 뭐보다아 치푸르타 때문자 <웃음> 갑시다 사다리 타러 갑시다 하나 둘셋넷다요 판다리판다리판다리0 0리판다리판다사다리는다리요유무판다리판다리다좀어다게판다리판다리판다리다 어... 아니. <웃음> 아니 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3다0 확률, 확률 <웃음> 아, 0개 너무 감사합니다리판 <웃음> 반값. 이다는 그대로. 판다 이거는 두 배. <웃음> 그리판다리고 너무 그대리가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리판다 아, 넣긴 넣었는데 방값이 훨씬 많잖아. 아니, 어쨌든 두 배의 방법을 하늘이 얼마나 된다고? 3번 허... 연습을 해봐요. 3번 연습을 해봐요. 두루두루 두두 두루두루 두. <웃음> 와와 이거 걸리는 줄 알았어. 아, 이것 도 방값이었는데. 이거 진짜 하늘이 엄청 났단 말이야. 아 이거 돌려줄 수도 없고 참거참 참 돌려줄 수도 없고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큰 미션을 갖다가 이거 그냥 다주실줄 모르는 아 그랬으면은 그래도 열심히 했었겠지 <웃음>